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몰라 아아아아아아아떻게 되겠지 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넣었는데 써야지. 넣었는데 써야지. 아, 씨. 아, 존나 <목소리나> 짤. 아, 존나 <목소리나> 와, 아, <목소리나> 아, <목소리나> 아, 알렉 개사기 카드였어. 이안 잡는거 좋아요 이거 그.. 쏘니.. 쏜... 그 뭐지? 그.. 쏘니지 그거 싹그 풀어버리네 머리거 네 안나오게 할수 있음 이런게 가능하다니 잠깐 나보다 딴거 있으면 나뭐라 그래 파이어 하트. 힘을 잠깐만, <웃음> 이거 맞아? 그래도 하자. 초과 인출 나올 수도 있잖아. 제발! 조가 인출! <웃음> 이거지... <웃음> 이게 게임이지~! 야 개쎄다 근데 몰랐는데 뉴 하스스톤에서는 그 옛날 덱들 다 족밥들이었고 잼공 전할 것이다 다들 회원한다 그얘네 <목소리> <목소리> 빛나는게 없지? 살거 아니면 나가세 운 거래였어요 <목소리> 어진다 어? Okay. <목소리> 어, 고마워. 이 나쁘지 않은 어차피 핸드 별로긴 했어 와야 근데 와야 잠깐만 무섭긴 하네 좀와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정말 무섭네 뒤지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아! 이야, <웃음> 날야 이야, 어, 야 오,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와와아아 소름 돋네 아아아아아아대 <웃음> 이제 힐빡세아 하면 또 몰라 아아니면아아아 어. 파피 오른아에서 뽑을 수도 있고 야질 들어오는 거 봐라. 다 단일딜. 오 그냥 정화된 파편 뽑아 몇장 있어? 열장 중에 하나 0 분의 1 그냥 뽑으면 끝이야. 뽑으면 쓰는데. 제발, <웃음> 제발 안돼, 안돼. <웃음> 의미 없어. 그냥 뽑아. 그거 뽑으면 돼. 그냥 십 분의 1 그거 뽑면 으 그냥 이기는 거니까. 알아, 나좀 멋져. <웃음> 10댐 더 아프긴 오지게 아프다 근데 일일짜리 안 잡죠 저그밥 한다 나나안 나 봐준다 여 만지냐? 오 이지 나수가 깜짝 놀란게 뭔지 알아? 방금 찌르기 쓰는데 찌르기가 3 데미지야 나 깜짝 놀랐어요 보고 패턴이었어. 아 근데 이거부터 잡아야 되나? 아 이거 아닌데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상어야! 도와줘! 생각하지마 상어야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출혈아 출혈 맨 Where the fuck is 출혈.. 출혈 맨 출혈 출혈 우승 아야제 우승, 우승. 도리사 캐... 스캡스에 미칠 것 같은 출혈쇼 어머야! 쏘버렸다! 아니 왜! 아니 교환을 아니 이리로 가 이게 왜 내가 퇴물이야 이게 버그 이 마우스 안, 안 보였어 내가 왜 이걸 왜 이걸 써야 이거 교환을 했지 3 아, 어떻게 매번 그래? 너는 뭐 하냐? 현재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발전이 없어. 뭐 하는 거야? 뭐. 아니, 이 새끼 방금 판 그래도 아,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 와, 빨리해, 빨리해, 빨리해, 빨리해. 같은 놈들아! 근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와이 순서가 이렇게 되네 나가자 근데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 됐긴 했을 거야 왜냐면은 드로가더 없어요